이겨엔 로블록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돌아온 SCP 실험실에 저희가 직접 찾아왔어요 안녕하세요 얘들아 우리는 SCP 클래스 D라고 그렇다는 건 우리 실험체라는 거야 영현아 나 음. 지금 유일한 홍해점인데 너희들 다 치켜 죽고 헉... 허... 내가 <웃음> 네가 지켜 미오야 약할수록 더 퇴되는 거야 느리면 <웃음> 죽어 맞 미호야 미, 미호가 우리를 지켜줘야 될것 같은데 자 어쨌든 <웃음> 네. SCP 괴물들을 만나볼 건데 어떤 괴물부터 만나볼지 정해볼까? 좋아 괴물이 아주 많네 터널에서 나오는 SCP 다리벌레를 만나보는 건 어떨까? 애들아 나와. 같이 가. 손전등을 기적으로주만 SCP 다리벌레 목표 클래스 케이터. 나무서들아 어. 가자. 음,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깨끗한 저기, 저기, 저기, 저기 터널에서 모기감을 기다린다는 걸로 알고 있어. 가보자. 여기 어? 터널에서? 응. 댕댕아, 잡히면 죽는다, 같이 가. 어? 어? 들아 안에 아무것도 없는데? 어 여기가 없네 없네 저 반대편인가 보다 올라가보자 얘들아 저 저기 있는 것 같은데 저기 어 뭐야 저거 저건가 얼굴 귀신 얼굴 귀신 어저 맞아 야 근데 느린 보다 자는 거 아니야 야왜 이렇게 느려 얘 뭐냐 너 뭐야 마가아아아아아 아니 지금 엄청 귀여워. 귀 귀. 지금은 귀여운데가. 어어어나 물렸어, 애들아, 도와줘. 뒤내 이이 빨아, 아 내가 가가가가가가가가가 오, 야 진짜 무득한 건데 이거야. 아아 애들아, 잘... 이번에 다음 건 말이야. 카툰캣 알아? 카툰캣? 아, 싫은데? 얘 너무 무섭게 생겼어요 얘 진짜 무섭게 생겼거든? 아. SCP 카툰캣을 만나러 가볼까? 얘는 뭐야? 그러니까 만화 그림체처럼 모든지 변할 수 있는 아주 무서운 녀석이야 어? 저건가? 카툰캣이야 저거? 호. 얘가 무서운 애라고 겉보기엔 귀여운데 그, 그, 그니까 얘가 몸이 늘어나면서 자아먹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야 그치, 가서 쓰다듬어봐 너내 동료가 되라 야. 아. <웃음> 바로 싸다고 응벌 어뜩해다약탈자워잡아먹기면은 아, 어찌 잔인하게 있네? 죽는데 <웃음> 자 다음에는 요즘에 굉장히 핫한 마미롱 레그를 보러 가볼까? 아 이거는 진짜 무섭겠다 이건 진짜 나 이거 무섭거든? 허기워기랑 마미롱 레그 늑대야 아. 여기 여기 여기 오오나 오, 오. 이제 왔어 같이 가 늑대야 느리면 도태되는 거야 제발 좀 같이 가줄래 여기서 허기워기랑 마미롱 레그가 나온다고 해 우리 헤어져, 찰싹! 아야! 아야! 어? 하이파이브! 넌 뭐야? 찰싹 찰 이건 뭐야? 찰싹 찰싹! 애들아 이제 가보자 어? 얘들아 응 음. 여기 귀여운 호랑이 인형이 있어 그래 이제 빨리, 빨리 와줄래? 우리는갈 길이 멀거든 야 얘들아! 여기다. 여기 사람이 엄청 많은데? 환풍구 안에 분명 뭐가 있는 게 분명해 와 음, 여민아 음. 환풍구 안에 일인칭을 해야 되겠다 어 저기 뭐가 지나갔는데? 와! <웃음> 비켜 비켜 비켜 비켜 비켜 비켜! 야야야 안에 들어가봐 대박 진짜 오기 오기처럼 퀄리티가 굉장한데 너 절대 안 들어가야지 오 비켜봐 이 겁쟁이들아 내가 가 왜? <웃음> 애들아 우리빨리 들어가자 나 무섭단 말이야 나 따라와 괜찮아 괜찮아 데, 얘들아 어디있는데? 별거 없는데? 없는데? 마미롱레그도 그러니까 봐야되는데 마미롱레그도 어! 저기있다! 어. 뭐가있는데? 어기여기네저 아. 앞으로 쭉가면은 이쁜여자있어 이쁜여자 아 어, 진짜 그럼 내가 무조건 가봐야지 아. 애들아잘 따라와 내가 <웃음> 아. 없는데 쟁쟁아? 아 거기서 왼쪽으로 가면 돼아 이게 이쁜여자야? 어. 어 이쁜 여자 저기 계시네 뭐야 저거 못생겼잖아 어 가까이 같애. 있나봐 어 뭐, 허기허기인데? 와 근데 진짜 잘 만들었다 똑같아 로블록스로 만들었다 기에는 너무 똑같이 만들었어 어, 야 조심해. 하지만 좀 느려 다음은 어디로 가죠? 다음에는 정말 대박인 곳을 갈 거야. 우와, 진짜로? 이쪽으로 넘어오면은 말이야. 응. SCP 토마스. 토마스? 토마스? 토마스. 내가 아는 그 토마스인가? 그렇지. 우리의 동심을 지켜주었던 토마스가 있어. 토마스가 기찻길에 도착했거든, 나는? 들어왔는데 도대체 어, 뭐가 있다는 거지? 이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 토마스 와친구들마차를 끌고 미고 저게 뭐가 터돌에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어? 저게 토마스인가?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토마스가 원래 바퀴가 아니라 다리가 와. 달려 있었나? 아니, 뭔데? 뭐야 어? 저 안에서 누가 있나? 도마스.. 아니 왜.. 야 토마스가 왜 이래? 와! 야 토마스가! 억방어야 누구 방가? 내가 알던 토마스가 아니야, 저거는. 내가 알던 토마스가 아니야, 토마스가야. 친구들은 다 잡아먹고 있어. 오, 아니야. 사실 쟤도 상처를 받은 게 아닐까? 우리가 우리가 너무 무시했었잖아. 아니야, 아니야, 토마스가 얼굴 이상하다고. 내가. 얘들아. 얘들아. 어때 미호가 잘했어? 야 진짜, 진짜 내가 대화를 시도해볼게 토마스 너왜 그러는거야 아아 <웃음> 들아너 <웃음> 여맨아 여맨아 <웃음> <웃음> 너나 지켜주기로 했잖아 여맨아 여맨아 여맨이한테 엎으로 들었어 너한테 있어 how... nou... 너한테 있어 너한테 있어 꺼꺼꺼꺼꺼꺼 저기 기차 으로나면 안전해 으 차 안으로? 어. 어, 애들 안녕. 드디어 너희들을 발견했어. 애들아 나왔어. 어, 어, 안녕 애들아. 지금 뒤를 볼래? <웃음> <웃음> <웃음> 나 죽었어. 어, 기차 안도 다 뒤집어 보는데? 기차 안에 뭐가 있나? 확인 중아. 확인하는데? 내가 기차 위에 있다가 죽었어. 어, 기차 위는 안전한 것 같아. 아니야, 내가 거기다가 죽었는데? 아니야, 아니야. 아! 죽, 죽다니까. 죽, 도다니까 아, 내가 우리 딴 것도 보고 가자. 우리, 그, 부끄럼쟁이 보러 갈까? 좋아, 좋아. 좋아. 여기있다 부끄부끄 녀석! 096. 096이네. 근데, 늑대는 어디 갔어? 나 지금 이제 방에 들어와서 카드로 문을 열고 있어. 어딨어, 어딨어, 공구리 어딨어. 디 우리가 총으로 쏴서. 응. 뭐야, 몸소리야. 어? 어, 뭐야? 얘 화났는데. 어딨어, 어딨어. 디있어 올라가 볼까? 올라가 볼까? 가자까 타고! 아, 가 가자, 차차 위에 있다 산 위에! 올라가 볼까? 올라가 볼까? 가자 차! 앉아 앉아! 나올라앉어어 올라가 차에 타! 차에 타 차에 오. 타! 가 늑대야, 차 이들아, 나도 같이 가. 어, 저기 옥상에 있다. 야, 저애들아안 멈추면 그 타이어 내가 펑크낼 거야. <웃음> <웃음> 늑대야, 타타타 타, 타. 어, 어, 이거 나 쏜다, 이거 나 쏜다. <웃음> 아, <웃음> 가자, 가자, 가자. 저 후르기. 움, 움, 움, 움, 움. 아유, 오, 오, 오 도망가, 도망가, 야,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아, 왜, 왜, 야, 야, 걷는 게왜 이래? 야, 차, 이또 방가라고. 야, 빨리 도망가, 빨리 도망가. 야, 차이 펑크났나봐 아, 움직이질 않아. 아, 늑대, 늑대, 늑대. 애들아. 버려 버려 버려 버려 아니야. 버려. 하하하하하. 하까 그러니까 우리 얼굴에 우리 얼굴에본거 같지 않아? 오 어, 맞아. 내가 총을로 어? 쏴볼게. 총으로 쏴봐. 총을로 쏴봐. 총을로 쏴봐. 총으로 쏴줘. <웃음> <웃음> 쏘지 말. 야야야야 <웃음> 온다 온다 온다 온다. 휴. 맞아, 온다 맞아. 온다. 총으로 쏴버려. 여매나 저... 빨리 도망다. 여매나 저... 뭐 하는 거야? 오면 도망갈게. 오면. 에이 뭐 총을 쏘 늑대야 계속 쏘란 말이야. 알았어 쏠게. 아, 뭐 쫓아올 것 같은데? 그렇지, 얘들아. 어, 아, 네. 뭐 네. 쫓아오네. 뭐야? 저거 바보네 바보 여매나 자동차로 쳐버리면, 쳐버리면 안 돼? 자동차 쳐버릴까? 네. 어, 그러면 죽을지도 몰라. 저렇게 속도도 느린데. 알았어. 좀... 가자. 야, 야, 어? 야. 야, 이미 쫓아오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 어디 갔지? 소리는 들리는 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새로운 녀석을 발견했나 봐. 목이 검을. 하나 쳐버려! 내가 철서져 쉴게 야아아아아앜 야! 다우 야야 쏴, 쏘라고!! 어미를 제물로 우리가 살자 신 아! 아니야? 차다 부쳐지는 거? 쏴, 쏴, 쏴. 이 쑤쑤 쑤쑤 지금 쏴. 어, 죽었나? 야, 쑤쑤쑤쑤쑤쑤쑤쑤쑤쑤쑤쑤쑤쑤쑤쑤쑤쑤쑤 이여 죽여, 죽여, 죽얘 무적이라고 하지 않았냐? 몰라. 언젠간 죽겠지 무적이라도. 오, 오, 오, 아 야, 늑대야 닉대야, 닉대야 FBS 어? FBS 아 담배 담배야 히앗! 히야! 히야! 히야! 히야! 히야! 히야! 히야! 히야! 음, <웃음> <멋진다. 웃음> <웃음> 야 늑대 잡아먹었어 맛있대 우와 근데 피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오빠 어, 멍청하게 누워 아아! 어 잡아먹겠다 아, 응. <웃음>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자. 재미가 음. 있었다. 아니, SCP들이 굉장히 많은데, 다음에 또 보도록 하고. 점점 업데이트 되는 것 같기도 한데. 그니까 말이야. 어쨌든, 이렇게 SCP 연구소에 와서 저희가 실험체가 되어봤는데요. 정말 무섭고 공포스러운 맵이었습니다. 퀄리티가 굉장히 좋네요. 자, 그러면은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 <뮬러>